자 그럼 벌들이 왜 사라지는지 벌들이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다 했는데 일단 벌들이 도움이 돼. 근데 왜 사라지는지 여기에 그 단락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벌들이 왜 사라지고 있나요? 또는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그래서 so, the reason 즉 why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t e s are Disappear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레 사라지고 있는 이유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자 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 t 부터 복수. 그래서 주어 원이니까 단수 동사죠. It. 예, 그 이들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Climate change예요. 기후 변화는 바로 지구 온난화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Global warming은 예. 브로트는 가져왔다, 초래했다인데, 아주 극심, 아주 극도로 뜨겁고 추운 날씨, 덥고 추운 날씨를 가져왔어요. 그, 그러니까 이, 이것이 왜 벌들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인가 봤더니, 예, bees cannot survive in this condition.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바로 앞내용. 극도로 춥고 더운 날씨죠. 예, 그런 지구변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가 하나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 another reason, another는 another 예, reason이 여러 개인데 하나 또 다른 하나 또 이유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 드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단수예요. Another reason is the harmful chemicals. 예, 해로운 화학 재료 화학 제품들이에요. 근데, 어떤, farmers use on crop, farmers to use 동사가 또 나오는 걸로 보아서,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이네. 음, 농부들이, 이 곡식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래서 여기에 대시나 c h 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새로운 화학물질, harmful. 그죠? 그것이 왜 이것들이, 이런, This chemicals k i l l not only bad insects, but also good insects like bees. 다른네의 버러숲인 I mean. 알죠? 네, 이러한 물질들이 비료를 얘기하는 건데, 화학물질들이 죽여요. Bad insects 원래 살충을 하려고 뿌리는 거였는데, Good insects, 익충도 또한 죽입니다. 벌과 같은. 라이크는 아까 뭐 같은 사치지 같은 거였는데 여기가 구체적인 거 여기가 집합적인 게 나온다 그랬죠 예, 벌과 같은 좋은 곤충들 또한 죽여요 그 벌도 죽는 거지 그 해로 화학 작품 때문에 그렇다면 then what can we do to help our little yellow friends? 예, 우리의 작은 이 노란 작은 친구들은 바로 예, 하늘비즈들인데 이 애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예, 여기는 이제 벌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는지 이것도 제목이 될수 있겠네. 할수 있는 일들 첫 번째 r 스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 이 문장 순서에서 예, 이거는 이거나 이거는 첫 번째예요. 자, 우리는 좀더 많은 꽃들과 나무들을 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좋은 환경. 그러니까 벌들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 To live in 이란 전체도 남았는데,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에. 그런데 in은 남아야 되죠. 예를 들면, 살집할때어하우스 s e to live in 하듯이 good environment to live in 이에요. 근데 누가 사냐? for bees 의미상이좋아예요 purpose, 목적격이. 그래서 벌들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더 많이 심는 거지. 또한, 나무들이니까, 요, 또한이 어디 들어갈지 헷갈릴 수 있어. 또한, 나무들. 아, 이거는 첫 번째 할수 있는 일에 또 총과된 얘기예요 나무들은 또한 뭘 도와줘? Slow down global warming. 에 예, 지구온난화를 늦춰주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second. The use of harmful chemical. s 아까 두개 나왔잖아. 지구온난화. 날씨 변화하고, 해로운 음, 그 harmful chemical. 예. 농작물에다가 쓰는 새로운 화학물질들의 사용, 이게 주어져, 사용이니까 stopped에요. be stopped, must be stopped, 동태. 그러니까 중지되어져야만 합니다. stop이 아니라 be stopped가 됐어요. 자 이런 화학물질들은 these chemicals are unhealthy for bees and people. 예, 벌과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잖아요. 좋잖아요. 우리의 작은 친구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내템은 예, 우리 little f r i e n 가 되겠습니다. 그쵸? 하리비지님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 뭐 너무 쉽다. 솔직히 열심히 해두세요.